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문프로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아이언 핀 옆에 딱 떨어지는 아이언 방향성 잡는 법 그리고 드라이버 페어웨이 중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드라이버 방향을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잡는다는 라 것은 공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진다는 라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공이 최소한으로 휘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최소한으로 공이 휘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준비물은 완만한 원이에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전부 다 원이 그려진다는 라건 알고 계실 거예요. 클럽이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과 함께 쭉 뻗어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완만한 원이 그려진다는 라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은그 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만한 원을 가지고 우리가 스윙을 한다면 라은 클럽이 틀어질 확률이 확실히 전보다 적어지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원이 요렇게 작고 급격한 파란색 원에 비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 페이스 앵글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페이스가 다히면서 공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칠 때는 인, 아웃으로 원을 틀어서 공을 치는 것보다는 인, 인에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공을 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급격한 인투인의 원이 아닌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이 파란 원처럼 급격한 원이 아닌 여기 앞에 있는 이 빨간 원처럼 최대한 완만한 원이 그려져야지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빨간 원처럼 완만하게 공을 치려면 스윙 아크를 키워야 된다는 라 얘기죠 스윙 아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급격한 코킹이 아닌 오른팔을 땡기는 동작이 아닌 클럽을 잡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길게 밀고 나가면서 몸의 회전, 반대쪽으로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통째로 돌리면서 왼쪽 사이드를 통째로 돌려주면서 양팔을 뻗어진 상태를 유지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완만한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그렇게 완만하고 큰 원을 만들었으면 벗어나질 않게 해야 되겠죠. 뭐가? 바로 클럽 페이스가 내몸 앞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아이언의 경우에 공이 내 명치 바로 앞에 있어요. 양손의 위치도 약간 핸즈 퍼스트를 한다고 해도 내 명치 앞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게 테이크 백이 갈때 여기서 내가 몸이 멈춰져 있고 손목으로만 이렇게 클럽을 돌린다면 클럽 헤드는 명치를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 아무래도 내려올 때도 손목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굉장히 쉽게 닫히거나 열리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갈때 헤드와 내 양손이 명치 앞에 있음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나가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일정하게 페이스 앵글이 유지가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헤드는 몸 앞에 있는데 손은 몸 바깥에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앵글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겠죠 손과 헤드가 둘다 명치 앞에 있을 수 있게 잡아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공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잔근육 사용은 완전히 없애고 큰, 근육으로 한 거, 큰 근육으로만 공을 칠수 있게 되는 거죠. 동작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클럽 헤드와 양손이 명치 앞에 있음을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처럼 공을 치면 공은 확실히 똑바로 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네, 이쪽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언의 경우 지금처럼 방향을 좀더 확실하게 핀 옆에 바로 딱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와 양손이 몸 앞에 있음을 셋업부터 테이크백, 백스윙 탑,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 때는 필요 없겠죠? 팔로우까지 이거를 유지해 주시면서 스윙을 하면 충분한 거리와 몸통의 회전과 스피드로 그리고 방향까지 같이 잡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좋은 아이언샷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드라이버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드라이버는 약간 틀려요. 셋업이 공이 명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명치가 어깨로 바뀌는 거예요. 자 왼쪽 어깨 앞에 손 헤드 테이크 백갈때 유지하시고 코킹 다운스윙 들어올 때 유지하시고 임팩트 일자로 맞춰서 레깅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는 거리를 내기 위해서 한 방법인 거지 방향을 잡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어깨 앞에 손과 헤드가 위치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바른 방향성으로 공이 나가게 돼요. 이게 동작이 커진다고 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공이 가게 돼요. 이게 동작이 커지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만 유지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크게 휘지 않고 페어웨이 정중하게 딱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지금처럼 아이언의 경우에는 셋업 때의 볼 포지션 명치 앞에 클럽 헤드와 양손이 스윙 내내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왼쪽 어깨 앞에 클럽 헤드와 양손이 스윙 내내 유지하게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면 라전부다 훨씬 더 쉽게 드라이버는 페어웨이를 칠 것이고 전부다 훨씬 더 쉽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조금 더 스코어를 쉽게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방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